성공식 개명 1 손절매를 알아야 한다 1.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꼭 세워야 합니다 3. 거래량을 알아야 합니다 4. 수급 현상을 알면 99.9% 승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정배열만 공략해야 합니다 역배열은 테마주 6. 중풍 수전증매매는 돈을 휴지통 버리는 행위입니다 7. 때론 침착 때론 치타가 되어야 합니다 8. 매매일지로 잘못된 점을 분석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9. 시황을 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매도시황, 매수시황, 마지막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예전의 깡통생활을 되돌려봐야 합니다. 여러님들 평점심을 잃지 마시고 고유하신 종목들 큰 상승하였음 합니다. 예전을 돌아보면 힘들었던 과거들 죽을 마음으로 해도 소실났지만 이제는 작은 사업하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좋습니다. 어떠한 비법도 없습니다. 위의 내용만 충실하면 기관 외국인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주식 대성공 주식으로 성공한 자들은 강통된 후 클릭보다 손절매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차트를 연구했지요. 초보님들은 바보 투자를 합니다. 무지마 따라서 투자. 포장일 때 운이 따를 땐 수익이 나고 그 운이 반전되면 강통입니다. 어느 정도 손실 맛본 분들도 제일 중요한 손절매 알면서 당합니다. 고수들은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초님, 중급님들은 예측을 일반사. 과도한 손절매는 또 위험합니다. 가랑비에 맞가요. 기계적인 손절매 기준. 추격매수하여 큰 손실 보신 분들 많습니다. 추격매수로 매매법을 꼭 사용하신다면 손절기준을 정해놓고 추격하세요. 손절매를 터득하시면 작은 손실 큰 수익이 보입니다. 이 내용만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 스타트로 갈수 있습니다. 한 달에 400% 이상, 땐론한 달에 750% 충분히 가능하고 현실입니다. 성공 열쇠, 웃으면서 살도록 노력해보세요. 주식으로 한 달에 100%, 200%, 500%, 1000% 이상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비법보다는 리스크 대비하는데 열쇠가 있습니다. 1. 손절매 범위. 2. 매수하는 시점, 매도하는 시점. 3. 장기호재인가? 4. 정배열인가? 역배열인가? 5. 거래량이 많으면 그만큼 매도 세력도 많다 위에 다섯 가지만 공부하시면 대성공합니다 예전에 난 이렇게 돈을 알렸습니다 깡통 다섯 번 정도 되었고 한 가정 잃었고 지금은 세 가정 만들어 수익률 계산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여러님들도꼭 참고하셔서 가정 깨지지 않게 하세요 시황에 민감했다 매도 매수 시황인지 모르고 예측 매매를 자주 하였다. 손절매를 매일 못했다. 증권사에 적금처럼 맡겼다. 잦은 매매를 하였다. 역배열을 좋아했다. 많이 하락했다는 예측. 계속 증권계좌에 입금했다. 본전 욕심에 한방 생각. 책에 나온 것처럼 하다가 수없이 날렸다.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 절제 못하여 절제 클릭을 못했다. 거래량 폭등하는 추격 매수하다가 수없이 당했다. 매매일지를 쓴 적이 없다. 항상 한발 늦은 매수. 한발 늦은 매도로 큰 손실, 신용 미술을 자주 이용했다. 미 내용은 수없이 주식하는데 큰 작용을 합니다. 거지 없이 있는 그대로 적었네요. 비참한 예전을 생각하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내용들만 적었네요. 자살이란 생각도 많이 들었고 가정 하나 파탄내고 살신정신으로 지금은 예전에 잃은 것 복구했고 하루하루 불어나는 증권계좌 보면서 살아가고 있네요. 꼭 중요한 내용이니 맘속으로 간직하세요. 약세장이던 호장이던 그날의 주도 테마주가 있습니다. 어떠한 노하우보다 출몰하는 매도 물량 매수물량 즉거래량의 신비만 알면 여러님들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저도 깡통 여러번 되었지요. 가정도 깨보고 부모님께 부려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주식에 미쳐 살다가 의자에 앉아만 있으니 항문병 나서 치료수술도 했습니다. 주식이란 몸 버리는데 최고입니다. 성격도 버리지요. 주식에 중독되니 항상 세상이 더럽게 보였습니다. 항상 이번엔 깡통되면 죽는다는 마음가고로 또 했지요. 근데 또다시 오인이 세상을 떠나야 도움이 되겠다란 결론을 내리고 죽음만 생각했어요. 정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저같이 깡통되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죽으려고 안먹고 운전대 잡고 도로로 나갔습니다. 죽을 생각하니 오만가지 생각 다 들대요. 애들 부모님 생각 지나온 과거 옛날에 행복했던 시절 맘속으로 정리가 끝나고 진짜 한 방에 죽는다는 생각에 초고속으로 질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빨간 불꽃이 번쩍 보이더라고요. 아차! 과속 구간 과속 카메라에 찍혀 죽고 싶은 맘보다 성질 나더라고요. 죽고 싶은 맘보다 과속 딱지 생각이 더 들대요. 진짜입니다. 죽을 때까지 더러운 내 인생 차량 우측으로 세우고 담배 하나 피웠지요. 죽고 싶은 생각이 10분 전만 해도 왕성했는데 아주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죽고 싶은 생각 사라지고 오기로 살아서 다시 한번 도전하자 버텼습니다. 저의 예전의 깡통투자는 가치투자와 미수신용 몰빵 투자였습니다. 손절은 단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량주는 꼭 방가에 한다는 문둥이 같은 생각으로 회사 매출 미래 수익 회사 위주로만 했습니다. 저의 예전 일은 여러님들 상상이 될 겁니다. 왜 깡통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되었는지. 책도 아주 많이 읽고 그 비슷한 방법도 써고 헛김에 하한가 상한가에 들어가서 반가이 하려다 320% 이상 날려본 적 여러 번 있습니다. 갈팡질팡 투자를 많이 했고 손절매 자체를 무시 예측매매는 저의 일과였습니다. 항상 반대로 나오고 확률상 열번중두 번은 예측이 맞았지만 열덟 번 패하니 깡통이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측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손절매 중요시 여기세요. 우량주나 관리 종목이나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라고 이제 느끼네요. 잡주니 에도 우량주 수익을 못 주면 개잡주 우량주입니다. 여기서 제가 터득하게된 것은 그날 주도주와 거래량에 숨겨진 비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기관이나 여러 시황에 의하면 거래가 폭주해야 가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거래가 폭주해서 제대로 간 주식 없대요. 부담물량 나오면 수익이고 뭐고 투매물량 나오는 법. 저점매수라고 예측시황 나오면 조심하세요. 지하 1층으로 착각하여 추락하는 주식에 매수하는 봉사개미님들 많아요. 지하 1층 다음엔 지하 2층 있네요. 그리고 3층도 주식을 하면서 지하 16층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폭주하여 간 주식 보세요. 95% 이상 10일 안에 폭락합니다 거래량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도 꾸준히 가는 주식 보면 매수나 매도 물량이 아주 잔잔했을 때 크게 갑니다. 예측매매 손절매를 터득하시면 다음으로 거래량을 공부해보세요. 큰 도움 됩니다. 어렵게 살던 예전에서 여가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여러님들께 도움되고자 합니다. 자기만의 철칙으로 한 가지만 잘하시면 크게 성공합니다. 항상 여러분 예측매매 손절매 거래량 기억하시고요. 하시는 일잘 되시어 가정 본인 대성공하세요. 소액에서 거금으로 처절한 마음 자세로 스스로를 기계로 만들어 보세요. 손절매 중점 그리고 예측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다면 대응으로 기계적인 매매, 쥐진 수급, 매수매도 싸움에서 상한가 하한가 상승 하락으로 결정이 납니다. 주식은 간단합니다. 매매의 종류는 많이 있지만 1분봉 차트 매매, 종합 1봉 차트 매매, 재무구조 중장기, 미래가치 매매 등등. 그러나 중요한 건 먼저 움직을 파악하는 자가 먼저 먹고 안전하게 다른 먹이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손절을 시행하기 전까진 깡통으로 여러 번 쓴맛을 보았지요. 대부분 고수들은 매매하는 걸 간단히 섬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 시장 무르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가 똑같은 매매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쉽게 아주 간단히 저가 쓰는 방법을 올리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1. 손절매는 몸의 기계적인 본능 1. 오프로. 자기만의 기준. 2. 예측은 깐통이다. 3. 정지에서 움직일 때 산탄으로 한 방에 쌓아. 4. 작은 밑밥은 대어를 잡는 기본기다. 5. 매도는 한참 움직이다가 공황 상태가 오면 산탄처럼 한 방에 처리하라. 위에 5서까지만 조금 연구하여 실행하시면 한 달에 누구나가 300% 이상은 가볍게 올릴 수 있습니다. 주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 체결강도 체결량 손절매가 정해져 있다면 보세요. 도움 됩니다. 빨리 느끼세요. 계속해서 체결속도 체결강도 체결량은 눈으로 자주 보세요. 익숙해집니다. 언제까지 봉차트 보고 매매할 겁니까? 운 좋으면 성공 운 나쁘면 뒤통수 위에 세 가지를 유심히 보다 보면 크게 상승하고 큰 이득 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님들이 분봉 차트 보고 매매할 때면 저는 님들이 매수할 때 벌써 매도 준비 님들이 매도할 때 저는 다른 먹이감 찾고 있지요. 간단하면서 중요하기에 간단하게 올립니다. 고수들은 진입 타이밍이 똑같습니다. 매매 원칙 수없이 많은 경험으로 느낀 게 있다면 1. 손절매 지하 1층만이 끝이 아니다. 2층, 3층, 4층 2. 오전 중에 매매하여라. 오전에 실수 매수한다면, 10시 이전에 본전 못하면 손절. 3. 기다리고 기다리다. 아주 크게 빠르게 움직일 때 함께 써라. 4. 예측은 예측일 뿐 10중 8구는 손실이다. 5. 항상 매매일지를 꼭 써라. 매매하는 기본은 왜 손실 났는가, 왜 이득 났는가를. 오전장은 힘, 오후장은 에너지 받아. 내장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가짐 정하셨는지, 손절매. 오늘은 시간대 힘의 원리 수급을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진입 시간 때문에 습관성 매수 매도로 낭패 보신 분들 허다합니다. 저도 예전에 매일 매일 중풍 매수 습관으로 당했던 과거가 생각나네요. 현실에서 제일 도움되는 시간대 매매법입니다. 수급 바로 힘입니다. 수급 매수세 매도세가 아주 강하면 상한가나 하한가나 발생하지요. 그러나 그 힘이 격도 저것도 아니면 보합이 되지요. 시간대 제일 유리한 시간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운동으로 매수매도인 주식의 원리를 간단히 모든 운동은 초반에 강한 힘이 전해지지요. 후반부로 갈 때는 모든 운동은 힘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오전에 힘이 강한 종목은 캡 상승을 합니다. 반대로 오전에 거꾸로 힘이 강하면 매도캡이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일 위험성이 적고 수익을 낼수 있는 매수 시간대로 말한다면 오전 9시 1분부터 9시 30분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조건이 개개인 조건 맞으면 매수, 체결 강도 및 매수를 이다 포착시 그리고 매도 타임은 오전 10시 30분 이후라고 이 정하고 싶네요. 예외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매매일지, 매매 확률로 보아 제일 안전한 매도 시간이라고 느끼네요. 그리고 절제할 수 없는 매수 매도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대부분 오전장 상승률 보면 오후 장마감 보시면 오전과 비교하면 90% 가까이 오전장보다 오후장의 하락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미에당되나 단타하신 분들에겐 아주 중요합니다. 10종 8구는 오후장에 하락합니다. 요즘은 기관들도 단타하는 게 유행이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으로 이익을 보기 전에 자기만의 확고한 손절을 생각하시며 매매를 하신다면 승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걸 형실로 다가옵니다. 어려운 공부 말고 간단한 손실 이유와 이득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보입니다.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오늘장은 먹이감이 천지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가 매매하는 것을 보다 쉽게 투명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답이 있어도 기다리지 못하면 소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 일단 움직임에 있어. 제일 주포가 작업 돈질하기 쉬운 프로테지는 몇 프로일까요? 대부분 보면 0,3%에서 주포가 작업을 합니다. 이때 체결 강도가 파란색 80, 9 9 4이5도방정 강한 매수세 매수할 때 매수합니다. 정답이 보이지만 매수하는 타임은 다 틀립니다. 자 그러면 매도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초중수님께서는 분봉으로 매매를 합니다. 분봉 중에 제일 유리한 것은 1분봉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성급한 매매가 될수 있지요. 정확히 고점에서 그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주식에서 증하게 당해 보신 분이라면 감각적으로 체결강도 속도 체결량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저는 매매신호가 머릿속으로 정해집니다. 뿜봉은 판후에 봅니다. 모든 건 공개되었습니다. 매매시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정보 인들에게 투명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현실에 맞는 반타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장 전쟁은 어디로 뜰지 넉비공입니다. 그러나 대응적인 손절매 매매 시간만 지킨다면 전쟁하는데 뻘수어하고 유리합니다. 유리한 시간에만 집중 매수 매도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오픈일에 대부분 오장은 후 하장 매도장이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매매를 이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1 0번 이상 했는데 처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니 밝은 빛이 보이네요. 저는 매수를 오전 9시 1분부터 30분까지만 매수를 합니다. 그 이후는 매도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강도, 체결량, 속도로 대부분 매수매도를 합니다. 저도 실수가 있는데 만약 실수했다면 대부분 매수한 1호가 두 번째 밑에 손절을 합니다. 어떠한 비법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더 참고 배응하는맘 자세로 매매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전장만 공격하시고 오후장 떨린 매수는 절대적으로 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 장 초반에만 매매하고 11시 되면 모든 종목 덜고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봅니다. 뭐든지 습관이 문제입니다. 자꾸 보다 보면 환상에 젖어 매수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오후장은 뽕락장입니다 투자명심보감 오늘 장은 어떻게 될까요? 폭등, 아님 폭박 아님 모합 장에서 예측은 불행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의 현실, 그 동향이라면 하우스, 울증시에서 만들어낸 시황, 울증시 동향은 상승하면 하루만에 경기 풀리고 하락하면 조정이니 경기 불황이니 어처구니 없는 말들, 한사람 헛기사로 만들어낸 뻥 슈퍼객이 말도 안되는게 울증시입니다. 울장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다면 철저한 분석보다는 망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울장은 예측보다는 대응하는 자세로 내 자신을 만들어 보세요. 이장에서 전쟁을 한다는 게 매일매일 즐거워집니다. 사실적으로 울장은오후장은 대부분 소실장입니다. 상승장에서도 내 주식은 뻑락하고 극소수 종목 빼고는 잘 오르던 종목도 후반에 파도가 칩니다. 도합이었던 종목은 하락을 하고 운이 나쁘면 상승장에서 20% 넘게 빠지는 종목도 많습니다. 저는 하루 매매를 두세번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유리한 시간과 혹 잘못된 타이밍에 매매를 했을 때 지원군들이 도와줄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매매 방법에는 슈퍼 게미던 하수던 똑같지만 진입 시간과 타이밍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에게 가까운 지인이 계시는데 우량주 몇 개월째 하락하여 40% 박살 나서 큰 손실 났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종목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내일 전쟁이 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회사에 불이 날지, 구도가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형 악재가 숨어있는 게 울주식의 현실입니다. 개미님들은 항상 당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매매를 하는 횟수도 줄여보시고, 오전 이른 타임만 절제하시어 공략하시면 성공 스타트 기초입니다. 특히 11시 넘어선 각 종목들 매도 테러분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오후 장은 항상 마이너스장입니다. 각 종목, 백종목 선정해서 오전장과 오후장 상승곡선 시간 내시어 보세요. 90종목 이상 하락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제일 유리한 사간때에 매매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도 분명 오후장의 지수가 상승해도 꼭 소리 나는 종목들 허다합니다. 꼭 유념하세요. 울개민님들은 미생물 같은 존재이므로 안전할 시간에 산소가 공급되는 시간에 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외국인 특히 양아치기관들 단타만 봅니다. 동향도 살펴보시고 오늘 꼭 맘자세 철칙으로 바꾸어 실행해보세요. 파이팅! 절제 지키고 유리한 시간대에 들어가는 자만이 성공 스타트를 할수 있습니다. 오전장과 오후장 중요성. 변함없이 철칙을 지키는 게 아주 어렵지만 습관처럼 좋은 철칙이 몸에 익숙해지니 심신이 편안하네요. 오늘은 오도방정 삼박자 매수세가 있어 짧게 먹고 나오는데 헉 상한가 가버리대요. 욕심 때문에 당했던 적이 있어서 조금만 먹은 것도 감사하네요. 오늘도 가찬까지 오후장이 폭락하는 종목 많이 봤습니다. 일도 그럴 거고 계속해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 꼭 유리한 시간대 진입하시고 되도록 오후장은 쉬는 게 상책이라 생각하네요. 그리고 매수호가랑 매도호가랑 통당봉당 종목은 피해야 합니다. 예 매수 매도금호가 차이나는 종목 조심해야 합니다. 승리한 자는 항상 연구하고 반성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지나친 손절도 고쳐 보세요. 제가 오전 장만 고집하는 이유는 힘의 세기가 오전과 오후를 100으로 나누면 오전은 80% 힘, 오후 장은 20도 안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차트의 허와실 오늘은 차트의 허와실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차트는 크게 나누면 일봉 주봉 월봉 분봉 위처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 초까지 차트 매매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지나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차트를 고집하는 분들에게 욕은 얻을 수 있으나 현실이 중요하다는 건 느낄 때 있을 겁니다. 현실에서 민감하게 대응해야지 끝난 후에 차트 보면 수익이 올라오는지 여기에는 잘못된 허와실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생고집을 피웠던 차트 매매 당사자였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깡통 차던 기억이 나네요. 차트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수급입니다. 차트를 만들기 전 수급 매수매도 먼저 기초공사를 한후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차트는 누구나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는 유로증권쟁이들이 밥 먹을 이야기거리라고 봅니다. 끝난 후 미래적인 예측은 그 사람 생각일 뿐입니다. 오르면 이렇게 해서 올랐고 떨어지면 이래서 떨어졌다는 뿐 말짓기 나름이죠 말로 63빌딩 누구나 질수 있습니다. 저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트는 수급 후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끝난 후에는 누구나 해석을 하지요. 차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그 전에 차트보다 수급의 힘을 해석하시면 이 더러운 도박장 증시 승률을 확고하게 올려진다고 확신하네요. 도박도 정보로 인해 그 사람 정보를 얻어 하는 것과 모르는 것과 차이는 아주 큽니다. 왜 손실 났는가 왜 이득 났는가를 왜 오후장에는 대부분 하락을 하는지 이것만 연구해도 증시의 비밀을 알수 있습니다 종목 선정에는 종목이 타켓에 조준되었다면 매개 유리한 매수 시간인가 움직이는가 그것도 빠르게 움직이는가 후퇴는 하지 않은지 힘 전진을 얼마나 강하게 말아오르는지 주포의 힘은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 매수할 수 있는 에너지 종목을 보면 아주 강하게 오르는 종목과 아주 강하게 하락하는 종목이 있지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종목들도 천지에 있습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는 눈에 보일 만큼 움직임이 큰 종목으로 날카롭게 보면서 움직일 때 승차해야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지요. 반대로 매수만 잘하면 되나요? 그 역시 매도도 잘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눈으로 확인 후 매도강도 체결량 매도 후 1분봉을 보지만 그러기까지 엄청난 수업료 주었지요. 감각, 초님들께서는 1분봉에서 매도하신 게 좋을 듯 합니다. 대부분 오일선 뚫고 큰 음선 만들어지면 매도, 음선 만드는 시기에 매도, 대부분 큰 이음봉이 나오면 대부분 투매가 나옵니다. 오늘도 아마 오전에 힘을 느낄 겁니다. 1분봉으로 매수 타임을 압축을 한다면, 음봉에서 벼음봉 약하게 나오면 매수를 합니다.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일단 종목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자세, 오후에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제일 위험한 장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후장은 곡소리 날 거라고 믿네요. 우리가 제일 유리한 시간은 오전입니다. 그것도 오전 일찍일수록 아주 좋습니다. 오후는 죽음뿐입니다. 오늘 예리한 눈으로 치고 빠지는 시라소니가 되세요. 저의 투자 원칙. 저가 혼자 매매를 한 장소에는 저의 투자 원칙이 눈에 보이는 정중앙에 현광 글씨로 크게 적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읽고 실천하자고 외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도 알람이 사람 목소리로 손절하자. 바보야 라고 알람이 울립니다. 또모장은 죽음이다. 또 당할래 라고 울려요 항상 그 글을 읽고 시작합니다. 1.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간대 진입하고 11시 이전에 먼저 팔자. 2. 잘못 진입하면 수수료 버리고 손절하자. 3. 예측은 내 생각일 뿐. 내측은 10번 중한 번만 정답. 4. 차트는 실시간 으로 만들어진다. 과거를 해독하면 과거에 집착한다. 미래의 실시간 수급 타이밍을 눈으로 확인하자. 체결량, 강도, 체결 속도. 5. 매매일지를 매일 쓰자. 진입 시간. 왜? 이등 났는지. 이등 난 시간. 손실 난 시간. 6. 절대적으로 종목을 보유하지 말자. 내일 회사가 부도날지. 악재는 숨어 있다. 호재가 날지 모르나 주식은 복권이 아니다. 바로 위 5번은 같이 투자하시는 분에게는 미행당됩니다. 저의 투자원칙입니다. 저의 방에 정가운데 크게 적혀 있어요. 예전에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지요. 지금은 몸과 마음으로 실천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이게 큰 힘이 되었답니다. 주식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큰 수익 낼수 있는 종목 많습니다. 어떨 때 수익이 나고 어떨 때 손실이 난다면 주사위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실시간으로 메모해서 자신의 투자원칙이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찾으세요. 분명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큰 수익 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오늘은 농부의 일년 농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죠. 농민들은 한해 수익을 위해 항상 새벽에 일어나 열심히 농사 지을 장목을 꾸준히 보살핀답니다. 다행히 수확이 오면 매일매일 시장에 나가서 판매합니다. 그러나 풍작이라 생각하면 돌발이라는 태풍이 오는 법입니다. 1년 농사 망치는 경우가 돌발 상황 많습니다. 안타깝네요.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준비해도 돌발악재로 인해 순항 중이던 종목이 밑으로 내려가는가 하면 지루한 횡보를 한 방에 상태 가는 종목도 자주 생깁니다. 그러고 새로운 종목도 다시 태어납니다. 전이 시장에서 살아가려면 현실에 민감해야 한다고 믿네요. 현실 투자법을 실행으로 옮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믿네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실을 알고 개응원칙으로 한 발짝 빨리 실행하시면 태풍이 온던 박제가 온던 그 힘은 아주 미약하리라 믿습니다.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는 자와 안 하는 자는 확실한 단계가 느껴지는 법입니다. 호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사람보다 손실 보는 분들이 많다고 뉴스에도 나왔네요. 그 이유는 주가는 급상승. 지수 관련주 위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개미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소형주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호장에서 우량주도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 많습니다. 저는 우량주던 중형주던 소형주던 부실주던 저에게 실시간 이익을 주는 종목이 저에게는 우량주라고 봅니다. 우량주도 수익을 못 주면 잡주가 되는 것이죠. 저의 종목 선정은 내일 당장 부도한 나는 종목으로 거의 모든 종목을 매매 타이밍에 어떤 종목이든 선별로 매매를 합니다. 이 시장에서 아주 힘이 없는 우리들이기에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대응적인 손절 실행 잦은 매매 금지, 유리한 시간, 오전에 힘이 센 종목, 강보, 체결량, 속도, 유심히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주식의 움직임이 쉽게 보일 겁니다. 현실에 민감하시고 하루 전보다 지금 당장을 상황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도 조심하시고 위 내용만 간단히 분석해도 전보다는 훨 손실이 적고 이득이 나는 걸 느낄 겁니다. 매수 주의 종목. 찬스가 오면 시장가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나 종목 선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절도 있게 실행 반복하다 보면 적응하리라 봅니다. 매수가매도가 통당퐁당 호가 차이 많이 나는 종목은 쳐다보시면 안되고 패스. 그리고 극소량 받쳐진 종목도 패스. 매수는 찬추바로위 매도호가는 1주, 2주 극소량. 그리고 보편적으로 매도 잔량 많고 매수 잔량이 적은 종목들이 상승할 에너지가 많습니다. 매수는 매도보다 2, 3배 많은데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 더칩니다. 매수 소량, 매도 대량인데 급상승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상승 의지가 강합니다. 그만큼 그 종목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면 매수가 소량이고 매도가 대량입니다. 오전에 대응적이고 찬스 오면 힘이 아주 강할 때 매수해야 합니다. 매매 횟수도 중요합니다. 성공자와 실패자의 매매법. 매매를 하면서 이익을 보기 위해 이장을 항상 벗어라 다닙니다. 매일 반성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 자는 항상 후퇴되는 법입니다. 꼼꼼히 정리하여 가장 실패 확률 적을 시간 타이밍을 찾으세요. 성공자 손절 종목이 아니다 싶으면 미련 없이 대응으로 손절 시행 처리한다. 이득이던 손해던 그 이유를 간단 명확히 작성한다. 매매 시간 중요 매수매도 이유 잦은 매매는 습관이 되면 큰 손실로 뒤늦게 후회한다. 하루 이번이 아주 좋습니다. 공시에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마라 장호공 씨는 증시의 그 개반형 그러나 장중은 흘려라 매매를 할때 크게 움직임이 있을 때 주포이 등의 신속히 편안하게 올라타라 모든 종목에는 그 종목의 퍼주대 감이 있습니다. 호랑이냐 아님 고양이냐의 차이점 저같은 경우 사람인지라 실수로 매수했는데 움직임이 없다면 바로 매수가 바로 미손절강통 지름길 손절 모른다 넬은 오르게치 현상 한가지만 고집한다 일단 해보고 고집을 부려라 손절을 모른다 멜은 모르겠지 하는 환상 한가지만 고집한다 일단 해보고 고집을 부려라 생각으로만 반성 자신을 만들 줄 모른다 오기와 고집이 지배를 한다 예측이 다반사다 이런 분은 보시면 진입시점이 항상 다르다 어떠한 기준과 초점이 없다 차트만 믿고 기다린다 차트를 만든 주인이 있다를 먼저 생각하라 수급 호랑이 그러면 기똥수 안당한다 주포와 호흡을 함께한다. 역배열을 좋아하고 하락하는 종목을 오르는 허상으로 매수한다. 지하 16층까지 남았다 만약 오른다면 운, 떨어지면 실력이다. 절대적으로 현실에 맞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만약 틀린 내용이 있다면 그건 운입니다. 주식은 숫자 놀이. 매매 후 3일간의 기다림은 3년처럼 길게 느껴지지요. 그걸 참는 자는 자기 자신을 없시키는데 중요한 마음의 씨앗이 됩니다. 일단 증시 오름에 입문하면 깡통 아님 허시간 아님 도박 중독자가 되지요. 역으로 반성하는 계기로 철칙만 있으면 자기의 큰 발전성을 주는 바탕이 됩니다. 주식은 숫자 노름입니다. 현물은 오고 가지도 않고 숫자로 극락이 좌우되니 참 웃긴 도박이지요. 보통 도박은 실현금이 오가지만 주식은 숫자가 오가니 돈한번 만지지 못하고 깡통 되는 일 허다하지요. 너무도 무섭고 엽기적인 도박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숫자에 민감해서 숫자 단위의 비중, 체결량, 강도, 속도 가장 중요시 여기입니다.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나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숫자에 민감합니다. 또한 그 숫자를 연구하면 큰 발전이 생기고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권총과 엽총과 그의 여러가지 총이 있지만 권총으로 쏘는 단발보다는 발칸처럼 쏘는 발칸총이 아주 무섭지요. 그리고 발칸처럼 쏜다는 것은 그의 분위기와 큰 힘을 주는 겁니다. 위의 내용들은 현실에서 접해 본 사항이며 언제나 쓰는 저의 매매 방법입니다. 종목에도 진입 시기가 있는데 자기가 유리할 때 진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가 오전장을 말하는 건데 그것도 실행에 행하면서 느낀 확률과 데이터로 올리는 겁니다. 특히 오전에는 여러 도박꾼들이 서로 서로 배탕하려고 하니 그만큼 움직임도 많고 도와줄 구세군이 많은 겁니다. 월요일장은 항상 대응, 손절매 기준, 그리고 타이밍에 심혈을 기울립니다. 철칙과 대응은 영원하리라. 매매를 위해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면 간단히 압축되리라 믿네요. 모든 건 고생 끝에 만들어진답니다. 만약 이장에서 실패를 안했다면 그건 언젠가 큰 위험이 닥치니 고정적인 철칙과 대응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실패를 여러 번 맛을 보았지요. 성공하는 자들 대부분은 쓴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룬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산짐승이 있습니다. 노루가 풀을 먹고 있는데 호랑이가 덮쳤지요. 운 좋게 피했습니다. 그 놀란 노루는 다시는 그 길을 안 온다고 하네요. 마찬가지 이곳에서 정말 쓴맛을 보았다면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과 대응을 찾아야 한다고 보네요. 너무 넓게 찾게 되면 혼선만 주니 간단히 축소시켜 큰 맥락만 찾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정상에서 밑을 바라볼 때그 옛날 좋은 추억을 갖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매매를 하기에 여유있게 생활할 수도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계속 노력하다 보면 몸에 익숙해집니다.